그리고, 나머지 지금 동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애들이 들 누가 누가 있었어요? 고. 그렇죠, 고. 워시. 그렇죠, a t 워시. 고. 또고 있네요, 그죠? 자, 이런 애들이 다 동사였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, 워트가 이미 본동사가 됐으니, 얘네들은 다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? 한번 적어볼까요, 다? 음. 어. 얘는, 음. 그렇죠 준동사 얘도 준동사 얘도 준동사 얘도 준동사 이렇게 네. 되는거예요아 근데 그러면 이거 이거 고투배드 이거 이렇게만보는되잖아요아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투 있잖아요 네 이거는 투부정사할 때 투가 아니라 어디어디로란 뜻이에요 로 음. 어, 그러니까 얘는 다르네요. 예. 이해됐어요? 음, 자.